여러분! 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는 누르셨죠? 아 참! 알람설정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뀨! 뀨! 뀨! 뀨! 뀨! 뀨! 뀨! 타투야! 뭐해? 타투야! 타투야! 타투야! 뭐해? <웃음> 뭐해? 타투 뭐해? 다 해볼게 먹고 잠자고 있었어? <웃음> 아 귀여워! 와? 내가 그냥 아무 아무 그거 생각 없이 얘를 이렇게 꼭껴보있잖아 그러면은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타투는 내가 아무리 안고 있어도 응. 그냥 그러니 하고 포기하고서는 가만히 있는 편이야. 응. 우리 타투를 한번 뭐 이렇게 눈 감고 느껴본 거야. 너무 응. 아, 귀여워. 너무 응, 귀여워. 너무 응. 귀여 no, 외모는 맹수인데 야 그래서 진짜 밖에 나가면 무서워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 다 졸. 걔들 안고 있는 거 싫어한다고? 아, 우리 타투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내가 맨날 안 하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지. 우리 타투는 좋아하고 싫어하는게 아니라 감정이야. 되게 뭐냐 체념한 거. 그거 딱 하나밖에 없어. <웃음> 타투 보살이라고? 아. 발 먹는다. 아발아오오워오오오아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짜증나, 아! 아! <웃음> 귀여워. 아! <아우> <웃음> <웃음> 표정, <웃음> 표정 변화 괜찮아. <웃음> 어, 하지 마. <웃음> 어, 하지 말아줘. 음, 널좀 내버려둬줘. 엄마가 발 먹는다. <웃음> 귀여워.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안할 새끼 미안해 엄마가 응? 귀찮게 안 할게. 미안해 미안해 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안할안 할게 떼려가봐 떼가봐 자 가세요. 아 예뻐요. 우리다앞 표정 변화 봤어? 졸기탱 똥똥이지 꽃이 어, 보다끔치 엄마가 우리 꽁찌 좀 안아보자. 꽁찌. 응. 안아볼게요. 우리 꽁찌. 잔다고? 아아 내 눈! <웃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응? 잔다고? 봉지가 홍치가... 자고 있어 내가 그냥 안 하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려고 안았는데 내가 살쪄서 그런지 포근한가봐 어, 일어났어. 엄마가 돌아 줄게. 그 영상들, 유튜브 영상들 보면 그거 있잖아. 아무 말 없이 강아지를 안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았는데, 할게요, 고객님,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 해드릴게요. 우리 집안은 볼살이 다 여기니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웃음> 안녕하세요. 시바겸 볼살 만지러 가냐아또 참들떡처럼 촥촥 늘어놓는거 보이니? 귀엽지? 요... 와... 우리 꼼치 엄마 발을 먹는다 옹호하지마 우리 꼼치 엄마 발 먹는다 아...